아, 스웨트셔츠랑 후디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금액대별로 색상별로 가져왔습니다 2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있고요 색깔은 제가 최대한 없는 색깔 위주로 최대한 다양하게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보러 가보시죠 첫 번째는 제가 오프닝 때 입고 있었던 이 후디인데요. 좀 넉넉하게 입으려고 샀는데 보통 너무 큰 사이즈로 사면 은좀통통해보이거 어깨깡패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핏이 예쁘게 떨어져가지고 보시면 은 여기 가 봉제가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이중으로 돼있다 해야 되나? 스티치가 한번더 들어가 있어가지고 엄청 짱짱한 느낌? 그래서 이 옷만 봐서는 한 6만 원 정도 할것 같은데 3만 원대니까 진짜 가성비 완전 최고지 않나요? 핏도 너무 예쁘고 컬러도 너무 예쁘고 부드가 너무 작으면은 이렇게 딱 했을 때 너무 우비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딱 이렇게 걸쳐 서 썼을 때 이렇게 약간 넉넉하게 되지고아 그럼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완전 보들보들해가지고 맨살에다가 그냥 입어도 되게 촉감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 그래서 학생분들이 교복에 입기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교복 치마가 뭐 남색이나 회색이면 되게 어울리지 않을까요? 자두 번째 착장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슬웻셔츠라고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색깔이 되게 물빠진 자주빛보라빛이어가지고 어 색깔이 예뻐가지고 데려왔어요. 가방은 왠지 이런 힙한 갬성에는 이런 걸 해줘야 될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면티예요. 면이어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핏이 얘도 약간 루즈하게 이런 핏이어가지고 지금 당장 홍대에 가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 네 여러분 귀엽죠? 아동복 아닙니다. 이거 어른용이에요. 저에게 굉장히 모험이었던 코랄 색깔의 맨투맨입니다. 음.. 굉장히 쨍하고 네, 그런 귀여운 맨투맨인데요. 제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한번 사봤어요. 어쩌겠어요. 귀여운데 입어야죠. 요즘에 제가 밤에 그 산책을 하는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럴 때딱 입으면은 약간 밤에 또 어두운 옷 입으면 위험한 거 알죠? 그때 약간 형광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나 여기 있다! 그런 식으로 밤에 입고 산책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요즘은 스웨트 셔츠들이 굉장히 디테일들이 좋네요. 얘도 이렇게 이중으로 스티치가 돼 있고요. 근데 안에 원단이 조금 까끌까끌 거리는 느낌? 네 번째 착장입니다. 아까 형광 코랄색 그거랑 같은 브랜드고요. 안에 셔츠는 제가 그냥 레이어드 해봤어요 얘는 그냥 정말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남색 스웨트 셔츠라서 하나씩 갖고 있으면 은 되게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요거 무늬 때문에 완전히 평 베이직하지 않은데 조금 유니크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셔츠랑 레이어드 하니까 너무 단정하고 예뻐 보이지 않나요? 약간 옥스퍼드 룩이라고 하나 이런 걸? 이게 핏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약간 크롭한 기장의 스웨트셔츠 하나쯤은 갖고 싶었는데 기대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소매 시보리가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또 다른 그런 유니크한 매력을 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고 너무 어려 보이지만도 않은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힐을 같이 신어주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자랑 같이 써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카라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목도 짧아 보이지 않고 뒤로 파여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음, 착장입니다 제가 보라색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딱 화이트가 몇 방울 떨어진 예쁜 보라색이어가지고 반에서 샀는데 실제로 봐도 그상색페이지컷 색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보들보들한 게 기모가 있어서 인사를 입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그런 맨투맨입니다 약간 테니스 잘칠것 같은 그런 느낌? 보상도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다음 착장은 제가 진짜 할머니 많은데요. 제가 여기 말디 브랜드에서 웬만하면 안 사려고 했어요. 너무 다 입고 다니니까 입기가 싫더라고요. 솔직히 예뻤는데 그동안 유행했던 것들이 예쁜데 너무 유행템이라서 안 샀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프린팅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반지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 컬러 너무 예뻐요. 이 프린팅이랑 이 컬러랑 이 그레이 색깔 이 조합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한 2주를 고민을 하다가 샀을 거예요 그동안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제일 자주 입었던 것 같아요 옷걸이랑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봤어요 핑크 공주 아니겠습니까? 잠시만 공주는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돼 핑크 죄송합니다 <웃음> 다음 극장은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사심을담은 송지호의 지제로 라인 후디입니다 이게 아마 28만원? 그 정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에 느낌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입어봐야지 알아요 어, 안에가 약간 저지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추울 때는 따뜻한데 약간 더울 때는 이게 되게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활동성도 좋고 핏도 예쁘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예뻐요. 뒤에도 뭐가 있는데요. 모자를 이렇게 쓰면은 뒤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아주 귀여운 포인트들이 있답니다. 제가 그동안 아침말카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 브랜드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동안 송지효 옴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얼마 전에 매장 갔을 때 직원분이 정정을 해주셨어요. 송지효 옴무는 이게 마크가 블랙팬서가 아니고 그냥 땡땡이 두개거나 다른 마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눈에 안 들어가서 한 번도 산적 없고 제가 여태 동안 샀던 모든 제품들은 다이 지제로 라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송지호라는 브랜드의 지제로 라인을 저는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8가지 룩을 입어봤는데요 어때요? 다 너무 귀엽고 이쁘지 않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잘입고 다니세요 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